이거 할줄 몰라? 콩 측에서 손콩 찍는 거야, 그렇지. 텐트들 못뭐 보는 텐트들 많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상봉이 현장. 자, 이제 피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뭐 많이 가져오질 못했어요. 우리가 공영 짐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 이와 지작이랑 숏배 그리고 오늘 롱 배를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롱 배를 처음 하기는 하는데 한번 롱배 연결해서. 얘는왜여기있어아 깜짝 놀랬잖아 어, 어떻게 할래 너 이씨, 나와라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너 여기서 감전돼 임마 어떻게 들어갔어으 으! 어디로 들어가 얼리 들어가 얘 감전되는거 아니야 저? 올라 안으로 들어갔어 헐 저희들 네, 네, 지금 이제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점심때 왔어요. 근데 지금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을 다 같이 이제 먹으려고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웃음> <웃음> 네, 지금 저희 오늘 17팀. 네, 17팀이 들어왔고 저녁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walking ahead t w i s t and t u r n 드릴까요? 예? a d e e t I get And I may fall b 우리 저희 하나씩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uffy. p u f 오세요 습니다 y 어이구! 이번 부대찌개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네, <웃음> 밥 <저희 브랜드 웃음> <드레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먹으러,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고파요,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가오는 게. <웃음> 금잔, 금잔. 우와, 여러분. 아, 이거 막걸리 잔인가요? 네, 막걸리 잔인가요? 이야, 네. 이 막걸리 잔. 네. 외부에도 각인이 되있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오, 짠짠, 짠캠핑. 이야, <웃음>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다 막걸리 많이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니다미 아아아아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막걸리아니아아아아아아 먹어도 좋겠습니다. 우후. 자, 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엄청 걸쭉하네. 짠짠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불리? 나봐요도 해야죠. 우리 예쁜 거 아니까. 아 그런 그런 덤웨이나 아 이런 거 해도 그렇게까지 뭐아아 그런 아닌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Ha ha ha ha ha! 이겨내고 짠비님 <웃음> 장칼국수 끓여주세요 그러면 말에 일어나서 장칼국수를 끓이려고 합니다 너 떡볶이도 먹어 안 돼, 때요 맛있어요. 칼카라고 생각보다 덜터터해 엄청 터터발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해봐, 쪼아! 쪼어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빨리 쪼아! 쪼아! 다시 다 다시 한. There's a lot to see, a lot to do. 요리를 좀 하네. 어? 어깨 넘어. 이야. 이몇 인분 정도 되는 거야? <웃음> 와와이 육수봐 와짱 에도 엄청 좋아 예이 나꾸야기 아니 점심 한다고라서 지금 준비 어, 하고 왔는데 해서 드실 것만 드시고 저로 갖다 줘요 그러면 음. 저기다 하면은 알아서 다 먹으니까 그래 응, 응. 와 이거 엄청 큰요 그리들? 그때도 얘기했나 그때도? 그랬던 거 같기도 그리들 하다 하나, 와 네. 장난 아니다 이렇게 요아 어. 여기다가 커리를 구워서 먹는 건가요? 예. 아 정말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끝내줘. 라갈비. 어. 근데 역광이야, 어떡해. 잘생긴 얼굴 안 나와. 오. 이건 뭔가요? 여기 뭔가요? 여기 뭔가요? 와. 맛있게 드셔주세요. 오. 저희가 벌써 다꾸야끼를 한번 먹었거든요. 아, 그걸 못 찍었어. 라 파스타. 백수인데. 와. 빨리 먹어. 오. 어떡해. 이거 빨리 먹어야겠어. 우와. 우리 뭐해. 안녕하세요. 메뉴 소개해 주세요. 애호박전이랑 김치부침개. 우리, 우리 짠 캠핑은 막걸리잖아요. 원아 그렇죠. 저 막걸리 전 아. 대기하고 있어요. 아, 막걸리에는 무조건 전이죠. 아, 맛있겠다. 어, 형님 메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이거는 북한식. 음. 이게 닭 6마리를 이렇게 집에서 준비해서 오셨대요. 대박!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웃음> 국산이 아니중국산으로사발을 <아닌> <웃음> 하고 있습니다. 아. 오, 음, 묵사발. 네. 오, 치 목사발. 아, 아, 오, 맛있겠지, 이 언어. 멘보샤. 멘보샤를 하고 남는 기름에. 프라이드 치킨을, 치킨. 음, 프라이드 치킨까지 음. 뭐든지 다 튀겨요, 신발도 넣고요신발 튀기고. 쇼 없나요? <웃음> 하루를 내가 아, 내가 못먹어그등장이아강제를 아. 거야 어을예 <웃음> 너가 요리사, 너가 요리사 일등인데 근데 진짜? 마도은 없더라도 데코레이션이... <웃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도 진짜 좋은 아 영상 찍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께, 재밌는, <웃음> <웃음> 재밌는, 재밌는 <여, 웃음> 그런, 어,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 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밤잘 즐겨주시고, 시작! 마지막 밤. 짠 짠! 땡비 감사합니다! 자, 짠! 땡큐비! <놀라> 아, 뽑은 사람도 있어. 아, 마리보. 아, 마리요 아, 너 처음 봤네, 이거, 실물로 야, 이거 내미받칠 때죠. 랜턴! 감독 랜턴! 우와! 이거 다가오했 다가온! 다가온! 어, 이거 전체 나눔이래요. 적수한번더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막, 많은 유튜버라면, 이런 업체에서 협찬을 받지 맞죠 아예 괜찮아. 전자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어퍼 대드님이 나눠어고 가실 스테이크. 슈퍼 대디. 슈퍼 대디. 슈퍼 대디. 자가져가마안 나빠 나빠 나빠 나빠 나빠 나빠 나빠 나빠 나 나빠 나빠 나나나 제가 갑자기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어, 다 돌아가야 어, 되니까. 또 해야, 또 해야, 다 돌아가야 해야, 되니까. 어, 괜찮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웃음> <웃음> 자 양념통. 어, 양념통. 어, 양념통. 양념통. 양념통. 어, 야 그거 하나씩 하나씩 나눔 되니까. 하나부터 여기 하나.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겼어? 우리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주지게잘 잡았어. 잘잡았 대신자. 아이어 배는 좋은 자 다음 타프 실타프.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저거는 형님, 어차피 나눔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젤루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젤루 좋아 이거 내가 써야되겠는데, 한국도 없는데? 그거 하나밖에 <웃음> 없어요? <웃음> 슈퍼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국민여가 객핑장에 그, 확인을 네. 하고 6시 정도에 줄을 서요 6시 전부터 번착꾼이라서 아,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요 이렇게 올라고 하면 다 조명을 좀꺼야 되는데. 이거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산속으로 지금 텐트 산속으로 다들 집으로 가 저, 들어갔습니다. 자자. 우리 라민님께서 한번 박수 주세요내 대적인 자라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e <매워>? t <웃음> 맛있다 Let's go. Let's 다는데아기침 g 요그래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안어어어 <뢰한 misunder> 야, <영> <뢰한> 아, 아, 아이디어 너무 좋다. 커피.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슬슬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퇴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이제 밤새 이제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좀 햇빛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텐트 말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잘 바싹 말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고 지금 저희도 여기 철수하셨고 이제 점점 다들 철수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아직 뭐 나, 많이 남아서 저희는 천천히 하고 급한 거 없고 다 보내드리고 그러고 갈 거니까 저희는 뭐 천천히 하,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영상으로는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 2박 어, 3일 정말 수식간에 지나갔는데 아, 정신이 일도 없다가 에,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 뵈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아 정말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 많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 너무나 재밌었던 2박 3일 동안의 기억들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겠고요 네, 정말 다음에 또 짱캠핑 어, 캠핑축제 어, 또 개최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쭈빼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이. 미안해, 사진은 못 찍었어. 눈으로만 그러니까. 담고 갈게. <웃음> 찍어, 맨날 볼 때. 그럼 우리 많이 볼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 빨리 인천, 하나. 인천. 아,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라인, 인천 라인.